진짜. 아 배고파. 잠. 그 정말 맛있겠는데아이것도 정말 맛있겠다. 아이 응. 날씨 너무 좋죠. 너무 예뻐요. 첫 번째가 낭야. 천호수 처음이세요. 네. 이렇게 자기적인 거안 나올 거라고요. 왜? 영상 찍어. 진짜? 응. <웃음> 예쁘게 찍어줘. 안 예쁜데 어떻게 예쁘게 찍노? <웃음> 네 뒷모습? 응. 뒷모습이 예쁘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맞는다잉 <웃음> 도라이몽손 보여주세요 어, 민달팽이 <웃음> 민, 민달팽이, 달팽이 <웃음> <웃음> 달팽이는 처음 본다 어, 달팽이. 아, 미쳤나 <웃음> 아니, 아니 뭐 말하려고 <웃음> 하지 말고 그냥 커널 하라고 브이로그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설명해야 될거 같으면 아니 브이로그는 블로, 그런 거 아니라고 <웃음> 이로그 아니야? 이럴 거 아니라고 찍었다 올라그거 <웃음> 몰라 잘한다. 해도 스테이크 잘하지? 잘하네? 아 지금 요이 왔다 조이 갔다 는데 진짜 잘한다 니 노래 없이 도왜 이렇게 잘하냐? 아이솔레이션도 잘하고 어 진짜 잘한다 재밌었어 들어가 가 안녕 낚시하러 갈 거예요. 음, 나가 볼게 낚시하는 거 생각 这个 지금 아홉시 반인데 지금 아홉시 반인데 불만증 있다던 애 나와 밤에잠못 잔다던 애 나와 <웃음> 아 유답게다 <유럽계다>, 진짜 <웃음> 점심시간 활용해서 올령 쇼핑 몰 일어나자. 일어나갑시다. 안사어요아눈긁찔러 버릴까. 아나또갈거 아니야. <웃음> 네, 응, 네? 음. 나 입맛 없었 거든. <웃음> 난 그거 안믿었 어. 네 입맛 없 다고？하 는말안믿었 다고. 진득함이라고는 일도 없다. 자기야 노출이 너무 심한데. 그만.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 못해. 아 누워. 진짜 쉽다요야 야, 철봉 오래 어떻게 할래? 네.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그렇지 조종하시나봐요? 이렇게 <웃음> 신도 안 믿으면서 <웃음> 신도 안 믿으면서 <웃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웃음> 야, 깡, 자극 느끼면서 이할때 보자 이들 자극 오나 파다 파다 야지 뭐? 네? 다여동이요저반여동데 어떻게 하셨어요? 반는이요제어 진짜 나 이거 주장 아닌데? <웃음> 진짜 <웃음> 나, 주장 아닌데 와 대단하시다 사투리만 듣고 저 아, 지금 알락동 사는데요? 저안 SK 사는데요? 아시는 분이가 동네 주민 목소그 동네 안 갔나? 헤헤 야니 알랫동 목소리였나봐 나, 모르는... 네, 목소리였나 나 반여동 살다가 알랫동 왔잖아 그니까 <웃음> 야 신내림 받는 거 아이가? 신나자세부터 바르세요? 작은 회의 게느끼면서 등을 이렇게 딱 쪼아줘야 돼 방법도 모르면서뭘 등을 쪼아 등을 이렇게 딱 정각골로 이렇게 딱도워줘야돼자 혹시 진짜 떠나나 주라 지아하나 아, 응? 간다 <웃음> 간다 가라고 응, 간다 가라고 간다. 저기 <웃음> 재밌게 놀죠 빨리 가라고 왜안 가는데 내 진짜 간다 그래, 가라. 줘 아. 가라, 가라. <웃음> 야, 네가 해봐. 체인지. 이야, 왜냐면 가볍지. 이 새끼야. 체인지. 건강으로 찍어도 돼. 야 나몇번 해야겠다. 1 0 0번 해야겠다. 1번 진짜 유나 가다 유나케. <웃음> 유나케. 팬치프레스하러 <웃음> 가자. 팬치프레스하러 간다. <웃음> 네가 절대 못뜬다 절대 못뜬다네 들면 내가 20만 원 준다. 진짜? 어. 한번 들면. 에, 다섯 번 들어야지. 20만 원 벌게 그러십만까 그래, 야, 땅파봐라 20만 원나오는 갖고 번 <웃음> 응. 아이 근데 한 번도 못 뜬다. 한섯 번? 한 번도 못 뜬다니까. 한번되면 오만 원 줄게 한번뜰 때마다. 진짜? 어.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뜨는 거. 그건 나모르겠데 간다. 어. 응. 간다. 응. 시작. 오오오오오오오오만원벌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나 잘못했다고. 고맙니다. 고다고다고맙리니다리 하면 봐줄게 맙습리 제발 그것만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고맙꼬니리 고맙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5만원짜리 구입니다 넘어가 넘어가 쭉쭉 넘어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야너 너무 무서워 오... 야전 마스크 막히는 거야너잘인다네야 악마야 야 이거 난 악마야 야 5만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어, 무서워 야 솔직히 마스크 대라 너 날씬하게 나와? 왜 <웃음> <너> 날씬하게 나오냐고 <웃음> 너코멘트야니 <웃음> 네 이마 탐스럽다 <웃음> 참고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마 <웃음> 보형물 없어요?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물어보시는 분들꽤 있는데 보형물 없어요 <웃음> 자연 자연 어, 가자 이제 집 가자 어.